한 부부가 오셨는데요. 가장 깜짝 놀랐던 것은 어머님이 윌체어에 거의 누워있다시피 네. 어, 앉아계시면서 못 움직이셨어요. 네, 무슨 병이 있으셨나 네, 요 파킨슨 씨 병이 굉장히 심하셔서 네. 어, 근육을 거의 못 움직이는 상태였고 아버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전에 파킨슨 병을 치료를 했는데 네.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예. 집사람 이제 더 이상 치료 안할 겁니다. <웃음>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. 어머니가 파킨슨 약을 아예 드시고 계시는 약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네. 그래서 결국에는 자녀분들이 두분 계시는데 네. 또 불러가지고 말씀 나누고 네. 또 아버님이랑 말씀 나누는데 아버님이 좀 기억력이 가물가물 하시는 거를 보고 네. 인지력 검사를 또 해드렸어요 아 그래서 보니까 아버님이 치매 초중기셨고요 아 초중기면 꽤 많이 진행이 된 거예요. 네. 결국은. 그러셔서 아버님이 어머니 파킨슨병 치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아 약을 관리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아버님이 생각하시는 거는 예전, 기억만, 어, 갖고 계시는 예전 거죠. 기억만 갖고 계셔서 예전 기억만 갖고 계셔서 어머니가 오히려 치료를 못 받고 계셨었고 아, 네. 그래서 가족분들을 설득을 해서 아버님한테도 괜찮다. 파킨슨병 약을 잘 치료를 조심스럽게 하면은 치료가 잘 된다라고 음. 다독이면서 네. 이제 어머님한테도 파킨슨병 약을 드렸어요. 네. 그랬더니 이제는 걸어 다니세요. 아, 어머니가요? 네. 아, <웃음> 어, 진짜 그때도 오셨는데 받으셨어야 그러니까요. 엊그저께도 네. 오셔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걸어 다니시고 어머, 어, 가족분들이 또더인게이지돼 네. 있고 어. 또 가족분들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모시면서 돌보는데 네. 저도 또 그분들한테도 좀 다독여주면서 네, 칭찬도 네. 좀 해드리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동안 두분 네. 모두 편찮으셔서 네 맞아요 네. 그래서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은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네. 어, 집안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가 조금 더 권위가 있었는데 네. 이제 치매가 진단이 됐으니까 네. 음, 가족분들도 아버지의 말씀은 존중은 하지만 네. 그래도 아버지의 말씀이 꼭 우리가 다 믿으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고 아드님이 조금 더 리더십을 발휘해서 가족을 이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잘 발견이 돼서 치료를 네. 받은 아주 정말 럭키한 케이스네요 네 맞습니다 네. 치매 진단이 만약에 안 됐고 네. 아버님이 사모님 치료를 막으니까 네. 그냥 아, 사모님 치료를 안 하나 보다 못 하나 보다 그렇게 어... 결정하고 끝났을 수도 있는데, 그렇죠. 네 그래도 아버님이 어떤 현 주소를 찾아드리고 그 다음에 사모님을 치료를 해드릴 수가 있었던 거죠. 네, 네. 노년내과에 오셔서 회복된 케이스시네요. 네 그렇죠? 맞습니다. 네. 이 어르신들 이제 사실은 그 연세에 합병증도 많을 테고 그런데 선생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중심을 잡아주시니까 어르신들이 네, 네. 도움을 많이 받으시겠네요.